Thank you. 네 맛있는데? 응? 그거를 먹어서 지금 감동 먹어서 지금 그리고 그거를 야 돼. 그렇지그 카페에 막콘푸 다른 거 있잖아요? 거기는 망해야 돼. 근데 오늘 이뭐 먹을 거리 네? 데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자, 아, 바스장 오픈했습니다. 바다를 몰아보면서. <웃음> <웃음> 어때, 어때? 어때? 멋지다, 멋져. 어때? 멋져, 멋져. 어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보이거든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성태푸 나와 <웃음> 성태푸 나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은근 불편하다. 아, 살짝 밀어주면 안 돼. 밀어달라고? 어. 왔다 갔다 하네. 아, 됐다, 됐다. 아, 사, 하이. <웃음> 하이 핑크 멜리 보러 왔어요. 따라 따라. 아눈 보셔. 너무 더워 지금. 진짜 구독자님들 알까? 우리가 응. 이렇게 유튜브에 진심인 거. 여름 날에 주막의 주모가 장사 안 돼가지고. 황조 황조 야, 뭐, <웃음> <웃음> 예뻐 예뻐 뭐 인증했어야 되냐고 킹받게 아까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어때? 귀여워. 이표 뭐야? 아. 과일 좀 먹으면서 공부해. <웃음> 공부만 열심히 해. 엄마가 바라는 거는 큰거 없다. <웃음> 우리 엄마도 공부는 안 바래. <웃음> 우리 엄마는 나 건강만 바란다고. <웃음> 아 건강 필요 없고 공부 열심히 해. <웃음> 오, 가만... 그냥 그래. 뭐. 했어. 다 <웃음> 얼굴 이렇게 고 아, 됐다. 이거 이거 <이걸 습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Yeah. <laughs>